그날은 갑자기 찾아왔지 그놈들은 무자비했고 인간들은 무력했어 인류는 형편없이 무너져갔네 사이오니아 버려진 자들의 도시지. 전성기에는 10만 명 이상이 살았던 곳이야. 와, 황무지 아래 건설한 도시라니. 와, 여기. 여긴... 무덤인 건가요? 아니,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. 이대로 간다면, 이 영원한 어둠뿐이지. 이봐, 우리를 도와줘. 조심해! 리스팅 되지않은에이스 부여! 하담은 뒤로 물러나! 누구다? 그 손길이 닿을 적은 없어 모두 버려진 것. 그건 신성 모독이에요! 릴리, 어떡해! 어? 난 이러기 위해 태어난 거야! 이렇게 된 이상 나도 몰래요! 콜롱이의 전사여 이 원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? テン